지금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런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요단강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노래가 많이 들어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런 어, 찬송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강의 시작점 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반갑게도 그 입구에 이런 한글에 대한 이 마가복음 일장 구절로 1일절의 말씀이 기록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글이 쓰여 있었나요? 어, 옛날에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네. 산도중앙교회에서 네. 네, 팀들이 오셔가지고, 이곳에 아. 한글로 된 예수님 세례 구질이 없으니까, 음. 어, 말씀드려가지고, 기정한글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하시니라 아, 네. 하는 어, 세례 받는 메시지를 여당에 네. 받으셨으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네요 상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좋겠습니다 <웃음> 네, 편짓을 오면 <넣으면> 얼마나 브라우드 <웃음> 그렇죠. 하겠어 요 그죠 네. 네. 지금은 예 어, 그 여리고 맞은편에 네. 실제로 목사님도 이제 가시겠지만 네.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신 그곳을 이제 가실 수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어, 그곳이 개방되어 져 있지 않고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바로 네. 지금 들어가서 보시는 그 요단강 출발점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 대부분 승도님들이 오셔서 요단강물을 만지시기도 하고 어, 때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세례를 맞아요. 주시기도 하는 그래가지고 또 재밌는 네, 목사들이그병에 그 담아서 가지고 있었죠. 와서 요단강물 섞어서 하면 막 성도님들이막 울고 <웃음> 네, 그래요 네, 네. 그때는 이곳으로 성지순례 오실 수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 마음이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저도 좀 가지고 갈까요 <웃음> 네 어,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방문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직접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요단강에서 제가 직접 세례를 줄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풀소 목사와 이스라엘 한바퀴에 코풀소 목사가 직접 유대인을 그리고 아랍인을 그 이방인이 제가 유대인 목사님과 함께 세례 주는 장면을 세계 최초로 얼마나 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쪽 안으로 들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여단 강물 네, 한번, 한번 가보죠. 자, 이 여기는 오래 전부터 개그 개방을 했고 그쪽 여리고 쪽에 세레타는 왜 개방이 늦었을까요? 실제로 그곳은 군사 지역으로 사실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로단하고 군사 지역이 됐기 때문에. 네. 네. Thank you. Welcome. Thank you. <웃음> 예, 여기도 어, 나올 때 네. 예, 어, 당신들의 물건을 좀 사달라 이런 어, 부분들 때문에 <웃음> 이렇게 그러면 아. 먼저 예, 상점이 저희들 도 그렇군요. 가점도 음, 있고요. 음. 이렇게 가나요? 아, 지금 막혀져 있고 이쪽. 으로아 이쪽으로. 네. 네. 네. 아 이분들 상술이야. <웃음> 백화점 화장실이 2층에 있는 것처럼. 네. 네. 아 세례하는. 네. 어 세례하는 그 어, 복장을 네. 이렇게 이곳에서 팔고 있죠. 판매도 하는군요. 기념으로.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네. 실제로 한국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팀들이 네. 또 예저, 여전히 이곳에 네. 또 오셔가지고 네. 또 직접 세례도 주고, 네. 어, 또 기념하고 또 촬영하고 또 이곳에 일부러 또 네. 세례를 어, 맞추어서 네. 어, 이곳에서 세례 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요. 장소는 있거든요. 좀 이렇게 뭐좀 예수님이 직접 세례 받았던 곳은 아닐지라도 음. 또 요단강이기 때문에, 네. 또뭐 그런 의미를 네. 찾을 수 있는 곳. 그 요단강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의. 네. 그한 어, 150km 정도 되는데요 네. 예, 실제로는 한 210km 정도 되지만 네. 어, 지금 그 요단강이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오면서 이곳을 봤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웃음> 굉장히 뭐랄까 그 어, 도시를 여행하는 것과 이런 자연을 여행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자연이 좋아요 네. 그런데 어,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너무 그 뭐랄까요? 막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음. 좋았어요. 요단강 하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네.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표적으로 남한 장군이 요단강 물에 씻고 네. 네. 낫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되고요또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 또. 그 요단이 했고. 이렇게 물이 끊어졌던 역사는 있었죠. 요수아가 그 가난한 땅에 갈 때.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좀 추정해 볼수 있는데 네. 또 어, 현대에도 네. 1925년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나 네. 네, 그다음에 그 물이 범람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또이 둑이 막혀가지고 실제로의 네. 요단강 물이 많은 하루 정도 이렇게 끊겨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또그 지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막으시는 그런 마르게, 방, 하시는, 마르게 하시는 방법들도 뭐 저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살아있구나. 네. 또 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음. 것을 지금 수... 내려가서 네. 한번 물을 만져보고 싶어요. 네,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네, 내려갈 수. 지금 있어요. 저기 자매님은 발고발는 데. 여기가 이제 음. 주로 세례터로도 네. 이용했던 곳이죠 네. 음. 위쪽에 보면 네. 어, 아마 세례를 받는 아, 그런. 아, 그, 장치를 네. 많이 깊이 물에 빠지지 않고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네. 세례 받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세례 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아, 보통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네. 이곳에 와서 옷, 옷도 갈아입고 아. 또 직접 들어가서 네. 세례 받는 모습들을 한번 볼수 가보도록 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가서 오 여기네요. 네. 그럼 네. 여기서 한번 물을 좀 만져볼까요?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어, 온도 센서가 지금 작동이 됐는데, 한, 7도 내지 8도. 오늘은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오늘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렇 그 차가워요, 차가워요. 예, 네, 차가워서 오늘은 안되겠는데 그러나 성직사람들 말씀해가면 여름에도 춥다. 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웃음>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갈릴리에 또 보였다가 내려오는데 이물 네. 자체가 네. 어, 위에는 이제 어, 댐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아 이거는 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갈릴리 물도 네. 이스라엘이 농업 용수나 식수로 굉장히 중요하게 네. 네, 한 3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냥 옛날처럼 다 흘려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음. 땜으로 막아져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물을 흘려보내면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상류 지역입니까? 네 상류 지역. 최상류. 네, 배스탈. 최상류고요. 바로 시작하는 지점이고, <웃음> 네, 사해에서 가보면 이제 하류가 되고요. 성서 지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를 하부 요단강이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어, 텔단이나 가이사랴 빌리뽀에 가면 갈릴리의 수원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네, 그 펠란 그 근원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상부 요단강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하부, 하부 요단강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통 하부 요단강을 요단강이라 그렇게 아 그렇군요 하부에서. 자 이렇게 만져보기에서 오시는데 우리가 좀 자리를 좀 비켜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요단강의 물을 만져본 이게, 이게 그 손인데요 템퍼처라고 그러죠 그 온도가 온도가 어, 굉장히 차가워요 제가 어 사실 21일 연장해서 체류할 이유는 어 6월절 샤밭 때 제가 세례하기로 했거든요 음. 6월절 샤밭까지 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온도가, 예상 온도가 아침 온도가 16도 음. 그리고 밤 온도가 30도였습니다 아난 어. 여도 온도가 음. 그래서 세례하기는 아주 적당한 네네. 그런 온도여서 이번 6월절 샤밭에 아침에 에 세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어, 에, 네. 아마 그 너무 좋은 어떤 연,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강에서 세례 받았는데 하늘이 막 열릴 줄 알았더니 음. 그렇진 않았습니다. <웃음> 유대인과 아라미를 같이 이렇게 네. 세례 주신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곳에서 네. 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네. 유대인과 함께. 아랍 사람들이 같이 음, 맞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일당에서 네. 놀라운 일이거든. 요 아, 그렇지. 우리가 세례 해 주려고 했던 우리가 사실 2주 전에 세례 스케줄이 있었는데 음. 너무 추워서 이제 캔슬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성령 세례를 줄수 있었어요. 음. 세례 받을 분들이 다 와서 성령 세례 를 받고 싶다. 아, 먼저.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세례를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됐다고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아, 성령 세례를 먼저 주고 분들이 주물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디자인이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저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물세례를 주는 보다도그분들의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노멀을 흘리면서 어찌할줄몰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 정말 이 시대에도 과거에 2000년 전에 1세기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부러지고 그들이 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삼모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혀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방언의 의사가 터져나오고 아, 정말 웃통감격이 안 되었습니다. 아, 아마도 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어, 신실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고는 사실은 어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또 그것을 이방인인 저희 목사가 직접 어 이런 성령세를 줄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또 모습이 또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그 복음의 빚진 자인데 네. 저희들이 이 땅에 와서 맞아. 다시 그 복음의 그 대를 잇고 또어떻게 보면 빚진 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을. 네.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런 것들을 뭐 만들려고 해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준비되고 또 그분들이 저를 앨컴해주고또 그런 어, 어떤 그 어, 임재가 있는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야 되겠죠? Yeah. 어, 오늘 여기서 요단강 어, 이 물이 시작되는 어, 이 에, 하류 포인트죠. 하류 상륙 포인트에서 서영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에, 커플소 어, 와 함께 이스라한 바퀴 계속되겠습니다. 잘 오.